나만 네, 아, 아 아. 이아아무재밌 하나 재밌지? 이게 아? 아니, 사람들 보는 아니야. 아니 나 치매려고 뭐고 이거 하기 싫어 게임. 어저 재밌는데요. 아, 옆에서 볼요 이게 재밌어재밌요 이게. 아, 어, 재밌 어, 어. 아니죠, 지 네, 네. 네. 나만 아닌데거든요. 자.